뒷바퀴가 털렸어 어? 어? 어 뒤에서 봤으면 되게 멋있었겠는데 <웃음> <웃음> 한뼘 넘게 털렸거든 요지어 근데 그렇게 무섭지가 않네 아, 원래, 그, 원래 그렇게 타는 거 같은 느낌? 아. 어 되게 멋있다 저 사람도 40인가 보다 어 아는 네. 예예 플롯룸 가시는 거예요? 어 그럼 계속 같이 가시겠네요? 앞에 가세요 701이면 9시가 아니고 9시 반이었구나. 아우. 굳이 기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최0 1 멋있다! <웃음> 멋있네. 아우, 멋있다. 아우, 봐봐. 야, 역시 우리하고는 패션이 다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건 비트킬렌이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다 왔어요. 800m 도착이요. 와졸아 많이, 많이 서 있네. 와 진짜 많네. 너무스럽다 <웃음> 이건 좀 부담인데. 안녕하십니까. 아까 오다가 화장실 좀 가느라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엄청 빠르시던데. 하는데 대신 그냥 출발하면 그들 가능한 이게 Losing time, I'm fading fast I just w a n n a make it last Try to let go of the past I close my eyes and b r a s t the blast Sleepless nights and headache stack Restlessness to hell and b a k What's my purpose, what do I grab? A slippery surface, a heart attack And sometimes you just gotta I'm o i h e a k 17번 40번 아까 오나 저번에 키울도 갔잖아. 아 그거 37번 아, 아큐리 곡을 두 개. 14번. 14번. 예. 아. 13번. 오. 오. 오. 오. 오. 오. 오. 4 <웃음> 어? 가고오비스카은뭐 <웃음> <카보먼> 클럽인데 <프로인데, 웃음> yeah, yeah. 125, 250, 450, 1 <웃음> 신용과에 다 맞아요 <웃음> 어.. 어, 어? 이거6 6만원짜리 그 제가, 제가 낸거예요더 슬프다 그래서 갈비해에서저 <웃음> 24번, 25번, 25번, 번 4번, 5번, 1번3 3 진자조인데네 하라고 시기 불편하셨죠. 그나 네. 어. 어? 필런 이거 사가지고 평화의 댐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알라인 T로 평화의 댐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었는데 알라인 T로는 평화의 댐을 가고 싶지 않더라고 두번 다시는. 큰 코너에서는 참 괜찮은 바이크인데. 쇼코너에서는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브레이크, 코너링, 가속 좀 계속 이어지니까 조금 힘든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녀석을 딱 사고 나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이 평화의 댐 쇼코너를 한번 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확실히 이 녀석으로 쇼코너를 타니까 재밌네요 이번에는 재밌는 아주 좋은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한 가지 이제 힘든 게라인 t 로는 평화의 댐까지 가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동안은 그냥 즐거웠거든. 얘는 평화의 댐까지 가는 것과 평화의 댐에서 지금 여기까지 다시 복귀하는 이 과정이 힘들어. 얘는 장거리를 타기에는 힘든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무사히 복귀할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7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 소리아빠였습니다. 빠이.